안녕하세요. 여기는 비지슈 화보 촬영 현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보다는 오랜만에 단체라 그게 더 어색한 것 같아. <웃음> 다 편명하면 음. 좀다 바쁜데 그래도 오랜만에 단체 스케줄 하니까 뭐랄까 좀 느낌이 어색한데 좋네요. 약간 밝으면서 좀 뭐랄까 제가 항상 멋있는 거좀 많이 하려고 하는데 이번 거는 좀 밝은 느낌? 네, 긍정적인 그런 바이브가 좀 담겨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같이 미소를 띌수 있는 그런 화보가 될것 같아요 웃읍시다 지만 그래도 자연스럽게 하는 컨셉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된다고 이제 작가님께서 요청해 주셔서 편하게 촬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어떠셨어요? 감상평을 조금 후기 리뷰? 해주셨죠 오, 어떤 부분에서 그런 느낌을 받으셨죠? 피드백을 해주셔야지 좀더 성장을 할수 있는 그런 감사합니다. 머리가 이렇게 짧아서 그런지, 또 의상도 약간 러블리 했었고, 장난꾸러기처럼 배너를. 맞아, 장난스럽게 양심에 찔리는 촬영이었습니다. 2 3시 이렇게 기울적으로 해도 되나? 처음에는 이렇게 어깨를 안 덮었을 때 약간 느낌이 그아데나아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네. 장난꾸러기 같은 느낌이 나가지고 네. 재밌게 촬영했어요. 여기 있는데요? 카메라 산 이유가 왜냐하면 버킷리스트 촬영을 하면서 되게 여러 곳을 많이 제가 다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기억에 담고 싶은데 제가 이제 일반 카메라로 이렇게 담는데 그게 생각처럼 마음에 잘안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받았던 게 필카 제 회사 필카였는데 제가 막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각 구도 잡고 이 셔터 한번 누를 때 나의 그 에너지를 많이 쏟아붓는 걸 보면서 한장 탄생하기가 정말 엄청난 정성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세준 사진전 해가지고 나의 20대를 한번 꾸며보자는 라조그만한 소망을 갖고 천천히 찍고 있거든요 나를 찍어줄 사람은 없나요? 드레스가 저를 찍어주세요 이렇게 찍었어요 마무리 했습니다.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도 자연스럽게 나는것 같아가지고, 또 다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몸을 쓰는 게 많았었는데, 평소에도 저희가 뭐 활동할 때나 이런 걸 잡지 찍을 때도 노가, 노가 생기고 몸은 된것 같아서 잘 나온 것 같아요. 크면은 이렇게 많이 쓰면 되는데, 좁다 하면 약간 이렇게 손 척으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啊,全好了,全好了。 는다이게 조금 더 청청으로 좀 밝은 느낌을 많이 내려고 노력했고요 사진을 너무 잘 찍어주셔서 너무 예쁘게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어, 빅 이슈 굉장히 잡지 기대 많이 되네요 결과물을 보면은 테이블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기대는 느낌인데 사실 이게 테이블이 직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기대느라 엉덩이를 좀 빼고 이랬는데 몸이 불편해 사진 잘 나온다 는데그 얘기가 맞긴 맞나 봐요 어좀 멋있더라고요 내 줄었나? 우리 아니. 수 없어 맞춰야지 밸런스. 밸런스? 안 나? <목소리> 어안 나네. 진짜 그냥 좀 나네. 언제 <웃음> 왜 이렇게? <웃음> <웃음> <웃음> 아니 좀왜이렇 오늘 왜 이렇게, 오늘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야 아, 씨, 내가 살면서 영상 테 이거 야아 이런 요 이런 거 찍지 마요. 아 제가 소 같아요? 야이 정도는 아닌데. 어, 어, 어. 무저둘사이이아나 아, 진짜. 이좀 아, 불러주세요. <웃음> 아, 아, 에 아, 괜찮은데 아, 아래 보 진짜 웃겨. 아, 아, 어. 야 근데 높기다 아, 아, 이런 느낌. 야, 한번 맞춰보자, 한 번. 해봐, 해봐, <웃음> <웃음> 맞춰볼게 아, 한 장만 찍는곡반 주시면 안 돼요? 네. <웃음> 우리 여기까게 각도 없 아니야, 좀 소품으로 쓰인 느낌이야. 아니 <목소리> 아니야, 귀머거리, 귀머거리, 피로야. 하나, 둘. 한마한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지금. 제가... <웃음> 아, 나. <웃음> 아, 아, 저, 아, 나 뛰네, 너무 뛰는데. 아, 저 진짜로. 어? <웃음> 아니. 제가, <웃음> 저한테, 저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야, 제가 조금 더 몰입을 한번 할게요. 네, 앞서가세요. 그러 설명 한번만 해주시면 제가 <웃음> 이해를 한번. 지금 아닐 이제 따로 따로 따로 따로라는 따로 주제로 따로 하는 따로 거. 따로. 따로. 어, 그치. <웃음> 너가 조명다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 어. 아니 뒤에 뒤에 두명을 벽지 같아. 아 <웃음> 그래. <웃음> 앞머리 최준 최준 아니야? 아 있어 나. 키가 줄지 않았거든요. 저들이 좀큰것 같아요. 제 구두가 굽이 좀 덜한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진짜 요즘에 살이 좀 빠지면서 그 발바닥에 살이 좀 빠졌는지 이게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런 네. 게 아니고 저들이 너무 큰 거예요. 제가 작은 게 아닙니다. 깜짝 놀랐어요. 오늘의 제목은 원금법으로 최고입니다. 이번 화보가 되게 좋은 취지로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저희가 함께 이렇게 좀 힘쓸 수 있고 동참하게 돼서 되게 기분이 좋고 밤에가 새로운 것 같아요 좋은 영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뭐야? 뭐야? 뭐야? 야 좀, 너, 잡아줄까 이렇게? 아니야 이니야 괜찮아 수빈이 앞서 가는데아 지금 야 여기 해줘서 가다가도 돼 어또 제가 오늘 개인 컷도 찍고 어유니 컷도 찍고 단체 컷도 찍었어요 이렇게 단체로 화보를 찍는 거는 또 오랜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여기 왔을 때부터 기대를 많이 했어요 항상 모드 스케줄 부담은 되지만 그래도 뭔가 좀 즐거운 마음으로 좀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빅 이슈와 함께한 화보 촬영은 또 특히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들 너무 재미있게 찍어주시고 또 유쾌하게 또 좋은 컨셉이랑 좋은 의상, 좋은 헤어스타일링, 뭐 메이크업으로 이제 촬영을 진행을 했어가지고 다들 유쾌하게 즐거운 시간 보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심울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어 너무 기분 좋게 환기를 시켜줘서 너무 기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빅 이슈 화보 촬영 많이 많이 사랑했어요. 그럼 안녕.